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간, 일간을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경금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흔한 말로 물상도는 금 쇠구체로 이야기합니다. 고철로 비유합니다. 이 고철은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정화 고철이 용광로를 만나지 않으면 은 걔는 고철로서 부식되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금 일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화는 은간이므로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경금을 녹이려다가 녹이지 못하고 헛수고 고생만 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주에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운이나 이런 데서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 자체가 있는 정묘가 들어왔다. 정묘대원이 들어왔을 때 경금은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하다가 도중에 만다 이렇게 보겠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사가 들어왔다. 아니면 정리가 들어왔다. 이럴 때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금을 녹이니까 결과물을 유출해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화는 통제를 하고 녹인다. 녹인다는 것은 규율을 지키려고 한다.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화가 있어야 관직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관을볼 때는 경금에서 반드시 정화가 있냐를 봐주는 것이 일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관직도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 은 보편적으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화의 유부를 봐라 힘이 있냐 엄자를 봐주라 이렇게 보겠죠. 그러므로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정화가 필요하냐. 간목이 필요하다. 보겠죠. 정화가 필요하냐. 왜 그러냐. 얘가 목색화로 해서 땔감으로얘 불을 활발 태워주니까 얘는 힘을 받아서 얘를 녹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경금은 이두 가지만 있어도 사주에서 신약하고 신강을를 떠나서 정화와 감목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먹고 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얘가 신강사주에서 정화가 들어오고 감목이 힘있게 들어올 때는 재관이라 해가지고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고 중요한 것 그러니까 큰 시험과 큰 승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을 출마하거나 아니면 장관에 오를 수 있느냐 경급을 갖고 있을 때 정파와 간목이 신강사조에서 짱짱하게 될 때는 그때는 백발백중 거기에 장관에 들어갈 수 있다 장관이 될수 있다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일간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 갑과 을이 들어올 때 경은 갑과 을은 재세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면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재물과 저를 상징해 주고 여자에게는 아버지를 상징해 줍니다 육체노로서는 그런데 얘가 경금은 자체는 갓목이 굉장히 필요한데 을목 자체는 그렇게 별로 좋아지를 않는다. 을목은 풀이니까. 자기가 빨아당기기만 하지 그렇게 당기는 것은 아니다. 경금은 근본적으로 갓목을 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경금 일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갑과 을을 잘 보아라. 재물에 반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얘는 이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임수를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병과 정을 갖고 보자. 경금은 전파를, 병화를 보면 은 옛든 얘는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비추고 화려하게 한다. 녹이지는 못한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화려하게 나갈 때는 병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열매를 볼 때는 결실로 볼 때는 오히려 정화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금에게서 정화는 편관이고 얘는 정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관을 만났을 때 경금이 정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격이 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병적 무기가 있습니다. 도에 해당이 됩니다. 도. 경금 자체는 일간 근본적으로 갑병부를 양간을 좋아합니다. 가 양간 자체가 근데 무토가 들어와서 경금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할때 사업을 할때 무토가 들어거나 기토가 들어올 때 신약사주에서 무토와 기토가 들어올 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 자체, 경인에서 경, 경호, 경 이민 이렇게 이런 사주를, 이런 기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 자, 여기서 식스, 식상이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얘가 뭔가를 풀어주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원에서 무, 오. 자영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얘가 뭔가 손님을 보러오고 얘가 재물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대원에서 이 물기운을 토가 들어와서 막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 하지 말게 이야기한다. 또한 이렇게 대원이 들어올 때는 얼른 스톱하고 가게를 정리하고 오히려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신약사주인 경우 경금이 신약사주인 경우 자영업을 하고 있다. 임수에 의존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이 무토가 들어거나 기토가 들 때는 기토 타깁을 하게 되고 무토가 되면 임수를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필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과 신이 있다. 같은 경하고 신이 있을 때 이게 좋지 다습니다 같은 금경 기침이 있을 때 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 강의했지만은 금이 많은 경우에 다시 또 금과 또다시 금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럴 때는 대부분이 상해 수술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수술 쪽으로 가서 수 아니면 사고를 아 금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금기운 자체가 일관을 갖고 있는데 금의 기운이 다시 또 들어올 때는 뭐냐. 얘들은 반드시 머 치려고 그냥 목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쇠가 많이 들어왔다. 쇠가 많이 들는 것은 이런 때는 사고의 기운이다. 접촉 사고, 교통 사고 이런 걸비할수 있다. 자, 겨우 신이다. 무신이다. 자, 이런 경우 있는데 앞으로 신축년 내년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여기 자체 묘 기운을 갖고 있다면. 면아이임기운을 갖고 있다면 인신을 갖고 있다면 이 d n 년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고 상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d n t know it. I didn't know it. I didn't know it. I didn't know it. I didn't know it. I didn't know it. I didn't know it. I 에의해서 쇠붙이. 자 이런 경우는 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쇠부채에 의다 불에 의해서가 아니라 쇠부채에 의해다 그래서 금기염 자체가 워낙 많을 때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간 부분을 이야기 뇌혈관을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금이 돌을 때는 이런 때는 사고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는 니다그 다음에 임과태 경금 자체가 보편적으로 정화를 좋아하는데 정화기운이 약하면 얘는 바로 임수 쪽으로 턴을 한다. 술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영업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정화를 잘 조심해봐라. 정화기운이 힘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얘는 임수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근데 임수마저도 막혀있을 때는 절대 자영업을 권유하면 안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지 말라 소속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임수를 갖고 있는데 신약한 경우에서 임수에 의존하고 있을 때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토가 뚫을 때는 그럴 때는 점프를 잡고 가게를 잡고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봅니다. 개수는 고차력의 개수는 비에 해당이 됩니다. 비, 고차력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얘는 부식된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싫어하는 것이, 개수를 시한다 왜? 얘는 와서 자기를 s 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수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남자에게는 장모에 해당된다 그러나 임수를 u 고 g 수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런 n 로 장모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자녀로 볼수 있겠죠. g 네 k 개수가 있을 때는 한다. 장모로 인해서 마음고생 한다. 도와줘도 별 힘이 없다. 자녀로 인해서 여성들은 개수가 있을 때는 마음고생을 한다.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하나. 자녀에게 희생을 하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이죠. 그럴 때는 또 다시 어떤 식으로 얘가 어느 시기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이 오행을 갖고 뒤져서 그 결과를 보면 은 다시 또 반전된다. 그러니까 운 자체는 운명이라는 것은 계속 털고 돈다는 것이죠. 어느 시기에 효도하고, 어느 시기에 불효하고, 어느 시기에는 정말 서로가 좋은 관계인데, 어느 시기는 악연으로 끝나는 것이 뭐냐? 다 이런 관계에서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봐라. 신강하다면 무조건 정화를 반드시 봐라. 근데 정화가 약하냐? 그러면 하다가 반다. 그러면 그런 때는 인도를 하면 그것을 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때는 멈추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신강사주인에서 저마가 없다 그때 빨리 임수를 봐주라. 임수기운이 살살 있으면 뭐냐? 마음껏 장사 사업을 하고 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신강사주에서 임수가 있을 때 사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다. 자기 고집으로 가고 자기 고집 선고하는 사람이다. 왜? 인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정화 없는 경금은 통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경금을 갖고 있을 때자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